음, 안녕하세요. 음, 진로 문제로 지금 오셨죠? 네. 몇 가지 제가 지금 몇 가지 그렇게 가장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아 지금 아들이 대학생인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진로나 직업 문제가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잠시 이거 유튜브 올립니다. 아 네. 괜찮죠? 네네. 이름은 안 밝힐게요. 아,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한번 올릴 때가 자세한 번더 한번 보세요. 음. 네, 네, 네. 진로 문제. 네, 진로 문제. 음. 우리 부부 생각이랑 네. 아이 아이 생각이랑 달라서 음. 그게 좀 고민이 좀 많이. 뭔데? 아 우리 부부는 이제 아이가 이제 공무원이나 음. 대기업에 들어가서 좀 안정적으로 생을하기를 네. 바라는데, 하나의 음. 아, 아들 그걸 별통 관심이 없고, 뭐특육장물이나 음. 유빈 농장물 이런 걸 재배를 하고. 음. 엄마 하면서 이제 명상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 저희 집구생에 지금 이 과는 무슨 과예요? 아, 과는 지금 그냥 아, 문과거든문과 네. 이 그쪽 게에맞 아니라서요. 어, 이야기를 면잠깐만 볼게요. 지금 이 아들은 군문까지는 다니고 있고. 근데 부모님들은 지금 고, 공무원이나 대기업 단기를 원하는데 네. 이 아이는 뭐에 특용 작물 이런 농산물 네.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좀 그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건 네. 진로 문제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진로 문제는 굉장히 그 당사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좀 힘들어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네. 건데 어 한번 잠깐만 제가 봐 볼게요. 이렇게 되면 음, 지금, 네, 지금, 이게 여기 갑자 대운에, 19살에서 29세 갑자 대운에 지금 있네요. 그러면. 음. 음. 대학 갈 때도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음. 네, 그 공부욕심이 또 그렇게 있는 건아니라서 얘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가, 좀자 한번 풀어볼게요 사주에서 일단은 얘는 이게 계속 비를 갖고 태어났다 비. 비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제 음간을 갖고 태어났다 음의 기운을 갖고 있으면 이제 이런 아이는 여성적이다 정직하다 바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얘는 무토를, 가, 무토를 주려고 하니까 얘는 원래는 급여생활 녹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 식신상관 자체가 발달되어 있다. 식신상관이 발달되 있으면 자기만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특성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아직 은 꽃을 피기가 어렵다. 이걸 이야기해줘. 그래서 이 아이는 언젠가는 자기 일을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봐요. 소속으로 갈수 있으면 소속으로 가면 좋은데 이것도 소속으로 가다도 아마 29세, 32세 이후에 능력 발휘를 할 것이다. 실력 발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전에는 아마 좀 갈짓자로 갈 것이다. 자기가 지금은 개인적인 일을 20대 어떤 일을 해도 이때는 뭐냐? 마음은 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신통치는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네요. 나는 이제 이런 아이가 공무원으로 간다. 공무원으로 간다. 대기업으로 간다. 돈을 취하고 물질을 취한다. 근데 농축산물, 여기 관계된 거다. 지금 서울에 태어난 거예요? 참, 대단한 녀석이네. 근데 이것은 있어요. 그냥 이 사주에서 정답은, 정답은, 얘는 토가 생명이, 토. 토가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는 흙에 관계된 부분이 최고 좋은 직업입니다. 여기서 돈이 나와요, 직업이. 흙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부동산, 학과, 국문학과야, 부동산. 그 다음에 농산물, 축산물. 농산물, 축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유기농 코너든지 이런 거 괜찮고 특용 작물 해도 괜찮아요. 이런 사주는? 그런님그 말씀에 죄송한데 그 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조용하고 좀좀 여성스럽고 정직하고 이런 애가 사업을 하거나 이러는 게좀 성격은 편해. 다 변해요. 성향은 변해요. 근데 일단 근본적으로 여성적이다, 정직하고 네. 바르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은 어떤 일을 추진한다 해도 지금 약해요. 공식으로는 뭐냐 어떤 걸 지금 맡겨준다 해도 네.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추워요. 춥기 때문에 이 아이가 활동성 기운이 약하다. 이 말은 뭐냐? 백포 백장 추진력은 약해요. 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더 처져 있어요. 네. 생각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은 구문가를 다니고 있지만 지 마음은 아마 굉장히 마음은 힘들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다닐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뭘 해도 먼 기냐는 이것도 약해요. 지금 현재는 시켜줘도 약한데 그러나 얘는 희망이 있어 굉장한 희망이 있죠. 차라리 이런 애들은 이런 쪽에 관계된 걸 어디 땅이나 흙에 관련된 쪽을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글을 쓰든지 이런 건 괜찮은데 이걸 갖고 이 아이가 지금 풀어먹기를 좀 어렵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아니면 대기업, 기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기업으로 들어가는 32세까지는 거의 좀 어렵다. 기업. 상황. 예, 기업으로 들어가기를 업또갈려고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만약에 본다. 공무원 시험을 본다면 당연히 도시공학, 교통공학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참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공무원도 예를 들면 토를 관련된 것이죠 이? 그런 쪽에 관계된 쪽으로 예를 들면 시험을 보는 것이 괜찮다 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태생대반 농협이에요 농협 금융권로 농협에 관계그런데 근본적으로 크게 관계된 것은 이런 사주는 괜찮다 근데 하나가 어떻게 여기가 지금 서울 태생인데 그런 건좀 고민이 많겠네요 왜냐하면 그 아니, 근데,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직업이 거기에 관계된 쪽으로 굉장히 나와요. 그래서 얘는 땅과 관련된 부분에서 물질을 취하고 재물을 취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 굉장히 운세 흐름은 좋다. 설명하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좀 미안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관계된 것을 하면이 아이가 선택은 잘 하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봐요. 선택은 분명히 나는 잘했다. 오히려 여기에 가지고 뛰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쪽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더좀 뭔가 준비하고 준비하고 그쪽 분야를 더 연구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2 0대좀 해보면 좋겠다. 어차피 20대에서는 지금 약해요. 약한데 이쪽에 준비하다보면 여기서 큰 히트를 칠수 있는 경원이 굉장히 좋고 자기 삶이 편안합니다. 자기 삶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괜찮겠다. 이걸 이야기 중 그리고 이런 것은 결혼도 어차피 좀 늦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예. 오래된다. 결혼도 오히려 결혼에 대한 것도 선택을 좀 뒤늦게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앞부분에서 이렇게 좀 선택은 많이 들어와요. 음. 선택은 들어도 공망 위에 그러니까, 뭔가 좀 비어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약하다 보고 오히려 결혼은 좀 늦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왕이면 32세 이후를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네요. 32세 이후요? 네. 음, 근데 얘가, 이렇게 여, 여자친구를 좀, 얼굴만 예쁜 애를 음. 좋아하는 것 같아서, 뭐, 그냥. 어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이 좋다,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그 아내가, 이 친구의 여자, 그 아내가 사주에서는 전문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전문적 여성이다, 이렇게 나오는요 아, 그래서 대박. 그 아내의 직업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전문적이나 아니면 혹은 남들이 오, 괜찮게 인정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좋다, 이걸 얘기하고. 아버지가 전문가다, 전문적인 네. 기운을 갖고 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엄마는, 이 네. 사실 네. 어머니에 대한 글자는, 이게 지금 어머니 글자인데, 네. 근데 여기를 놓고 볼 때는, 이제 나중에는 이 자식으로 인해서 조금, 여러 가지 좀 가슴 아래는 이런 맞아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재혼 문제. 아니, 재혼이 아니라 결혼 문제를 가지고. 어머니, 제가요 예. 그래서, 그걸 딱 버리기 위해서는 뭐냐? 결혼을 일찍 서두를 필요 고좀 뒤늦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 의견이 저랑 애랑 의견이 좀 다를까요? 결혼을 그게 다르다는 것이죠. 음. 왜냐면 여기 지금 배우자 자리에서, 처자리에서 지금 엄마가 딱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서 스트레스가 좀 심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그렇다면,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런 소갈이를 좀할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이런 자식들은 그냥, 만약에 결혼시키면 그냥, 야, 멀리 나가서 살아라. 가끔 찾아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상책인데, 엄마가 여기서 끼고 있으면 안 돼요. 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자식이 오히려 더 크지를 못한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고, 오히려, 이런 것은 이 아이가 선택은 참잘했 처음부터 이런 쪽에 관 쪽으로 꽉, 관을 갔으면은, 농업대학을 오히려 가르게더 나았을 것이다. 미안하지만, 그런데 이쪽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구문학과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아니었으면 차라리 나지바깥쪽는데 어떤 토목, 토목, 아니면 부동산, 아니면 도시 환경, 도시공학, 이런 쪽에 관계된 것이 오히려 이 아이에게는 괜찮았다. 이걸 이야기 그런 쪽 가는 것이 훨씬 더 이상적이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간다 해도 어차피 32세 이후부터는 얘가 힘이 생겨요. 늦게는 이제 운의 흐름을 탄데 지금은 얘가 너무 좀 춥다 이 말이에요. 춥고 냉하기 때문에 운의 흐름 지금 이렇게 되면 결코 다그칠 필요가 없다 이 그럼 그냥 내버려둬요? 아니면 아니요 여기서 지금 뭔가를 막 해서 이 아이를 다그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강요를 어머니가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힘들면 내내 해갖고. 올바른 길로 갈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어머니의 소리, 잔소리를 들릴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얘는 이 기회에 주어진 것을 그냥 자기 삶의 휴가로 생각하라 여기서 또 그냥 부던이 앞으로 뛰어야 하니까 이앞으로이좀 약해요. 아니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기분니다 그러니까 해외 이 있나요 선생님? 해외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갔다 왔다 갔다 한다 해도 해외를 간다 해도 크게 득과 영향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간다면 이때 오히려 30대 이해 대원에서 이렇게 가두는게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해외를 갔다 와서 크게 어떤 득이 되고 이런 기운은 그게 굳이 없다 이걸 이야기를 해 줘요. 오히려 해외에 있다고 들어와야 형편이나 이걸 이야기해 준 거고요. 음. 지금 여기는 진로 문제를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음. 여기는 이쪽으로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음. 근데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이런 쪽에 더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파악하게 되고 파악하게 하고 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음. 좋다 마음껏 한번 해봐라 이게 더 좋은 것이지. 니가 음. 이제 이런 쪽으로 막 이쪽으로 막 얘를 몰아치게 된다면, 몰아치게 돼서 얘가 만약에 이제 과연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음. 갈수 있는 방향이 있느냐, 음. 갈수 있는 방향. 근데 지금 좀 약해요. 음, 공무원 시험 보기가 좀 약한가요? 네. 음. 기업으로 들어간다. 기업으로 들어간다. 이게 기업. 기업. 근데, 어쨌든 이쪽 분야가 서 한꺼번에 더 높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쪽에 관련된 것은 어떻든 해볼 필요는 있다, 이게 보는 거고, 이런 쪽에 대해서 이때는 이제 해외. 해외를 넘다니거나 아니면 해외 쪽, 이제 앞으로 10년 후 이렇게 보면 우르르라 농산물도 해외로 막또 수출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쪽으로 그런 어떤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이게 보는 겁니다. 돈에 대한 문제 이런 것참큰 걱정은 없고 토에 대한 부동산 흑에 관련된 것도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네요. 한번 음, 좀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그 사업문이나 재무로는 네. 도 예. 뒤로 가도록 괜찮은 건가요? 일이 좀잘 풀리겠죠. 일이 잘 풀린다 봐줘야 돼요. 이때 들어면은. 이해대운이 이렇게 두르면은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한 31세를 네. 넘어가잖아요. 32세 넘어가면은 네. 이 아이는 진짜 나는 괜찮게 풀린다. 순탄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느 곳에 있어도 일단 잘 풀린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더잘 되겠죠. 자기 분야니까. 네. 설령 이때 회사를 데려가고 네. 뭘 한다 해도 공무원으로, 이 사주가 공무원으로 간다 이때부터는 뭐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요. 아, 이제 그냥 내가. 그냥 그쪽 말투받고 열심히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 일을 못돼 네. 들어오면 이때야말로 좋은 회사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은이 네. 아, 아이에 대한 걸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 네가 만약에 공무원을 하든 아니면 기업을 들어가려고 한다면 한 28살, 29살부터 준비해서 그때부터 오히려 2, 3년 준비해서 그때 오히려 응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일찍부터 서둘러가지고 일찍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괜히 떨어지기만 계속하고 흰발을 못 잡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 시기에 준비를 하는 게좋아그러니까 엉뚱할 때 공부해놓고 포기시키지 말고 회사를 들어가 대기업을 들게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된다면 최선 예를 들면 28살 이후부터 준비해서 2,3년 준비해서 31살 이럴 때딱 2년 공부해가고 딱 치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거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럼 뭐합니까 이제 이때는 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해주고. 근데 이건 공백이에요, 공백. 여기서 크게 승부수 띄우면 안 돼요. 여기서 뛰어봤자 어느 곳에 가더라도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주가 어디냐? 만약 직장을 들어갔어요. 직장을 들어가면 20대에서 29세에는 들어가는데 마음에 안착을 못 해요. 그러다 결국 뭐냐? 또 다른데 관두고 다른데 또 준비를 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쪽 농산물 이런 거에 관계된 것은 만약에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갔다면 차라리 이건 괜찮게 말뚝박 천직이니까. 아니면 얘라 모르겠다. 그 농수산대학교 있어요. 국립을 하는 그 농수산대학교가 뭐 익산인가 어딘가 하여이가 있는데 잘잘나온고 그러면 이쪽으로 얘기면 국비 지원이니까 차라리 일로 그냥 가서 제대로 다시 한번 공부해봐라.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다. 그게 자기 삶에 더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은이 아이에게는 지금 20대는 실력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가 앞으로 펑펑 치고 나간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기는 약간 처져있는 시기다. 처져있는 것을 윽박지르지 말아라. 윽박지르지 마세요. 윽박질러서 된다면 다 윽박질러야죠. 근데 아니에요. 얘는 여기만은 자기만의 좀 어두운 시기야. 그러니까 지가 다니면서 그 그러니까 구멍과 다니는 지가 지금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놓아두고 어차피 때가 되면서 또 자기 길을 잘 가게 되니까 그때 그... 열매를 잘 열게 해줄 수 있는 업종이 뭐냐 하면 나는 이거다. 이거 모르고. 진짜 시험 보게 되면 이때 이 이후에 시험 보게 해줘라. 그래야 합격이 돼. 근데 이게 상당하다 보면 엉뚱할 때 3년 사이 경찰 관 시험, 막 엉뚱할 때 4년, 5년, 6년 시험 봐요. 그리고 다 떨어져. 계속 떨어져. 그리고 이제 포기해. 대사표 떨어 5년, 6년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 다음 에 합격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그을치지 말아라. 자가 들어와 있으면은, 이 자가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지금 크게 어떤 꽃 피우고 이런 기운이 아직은 좀 약해요. 최소한, 이 아이가, 을사년으로 들어가고 병호 들어오는 정민연이 있어요. 을사년, 병호, 정민연. 이거 그러니까 한 4, 4년 후, 을사, 병호, 정민연. 그러니까 얘가 4 5년 후에 을사 병원 전비 이때는 뭐냐 일단 상승을 해요 그때 상승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떤 찬스를 잡아서 가라 그래도 이때가 훨씬 더 좋다 이건 내가 열심히 몇땅해대고 노력해서 가져오는 거고 얘는 뭐냐 숱탈하게 가져오는 운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병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병정 병은얘를들 그냥 공짜로 가까 쓰는 거예요 공짜로 얘는 뭐냐 많은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 해서 어떤 걸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를 때는 순리대로 좀잘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이럴 때는 뭐냐 내가 뭔가 노력해서 취하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을 보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것을 만약에 기억을 들어간다 해도 만약에 이때는좀 준비를 해볼 만 하겠죠. 그런데 들어가서 맨땅에 열심히 아니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 데도 그러나 29살까지는 뭐냐 조금은 힘들어 하거나 맘에 안 들어 한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32, 3세 돼야, 아, 이제 그냥 내가 갈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라는 거꼭 참고해주세요. 나는 이, 이 아이가 이런 토에 관계된 것은 다겠죠. 그래서 토는 유기농, 그 다음에 농축산물, 그 다음에 가공식품, 그 유통 분야, 유통에서 뭐 우리나라 좋은 것을 또 해외로 막 판매하고 뭐 이런 것을 나는 충분히 한번 계획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이 물고기 물 만남처럼 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도 괜찮고 네. 어,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참고하세요 네. 네.